아, 비벼. 아, 시원하겠다 야, 야, 야야 코리아, 야. 감사합미다 <놀려>, 자, 9시 반에 기상했고 이제, 이제 고양이 밥을 주러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살아. 나중에 보자 어, 나중에 보자 먹고 있어 자 지금 이제 11시에 11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 와이프가 이제 눈을 뜹니다 11시가 되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아침밥 네, 오늘 아침밥 어, 룸메이트가 해준 볶음밥이라. 음. 볶음. 음, 여기서는 불을 이렇게 켜야 돼요. 안 켜져요. 돌리고. 계 it 남편 뭐만들고 있어요? 계란 국 자, 아침밥입니다. 볶음밥, 계란 국 볶음 여저럽 이제 점심 먹고 좀 챙겨가지고 예, 수영을 갑니다 작업이니까 수영을 가야돼요왜 예, 이러노? 밥주는또왜라노더 어. 먹고싶나? 밥 해줘야 먹고 돼 예, 저는 이제 수영을 가고요 수영을 갑니다 일단 바다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양말이 떨어져 있네 노멤버 노벤버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o no, no, no, no, no, no, no, no, o 러 u s s i 아 like n I like Korean. I like k the o o e k o k a a n k h a s i e r d i 네, 걸어서 한 8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는 산호를 보호한 차원에서 엥간하면 선크림 안 바릅니다. 바르지 마세요. 저럼 이렇게 샵도 많고, 저쪽 양쪽으로 커피샵도 많습니다. 이제 바다 다 왔습니다. 바다가 다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가는 커피샵, 카페 들어가겠습니다. 바이더시. 지금 요런 스타일이죠.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괜는여기입니다 어디 아 있나? 차고 들어오면 되나? 예, 야. 발 여기는 금토가휴일이기 때문에, 어, 금토요일피하고 오세요 금토요일은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You. Yeah, yeah. Wow. 여기 바나나 실크 참 맛있어요 급 w 에 l c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야돼 배 타야 되는데, 아, 바나나가라 그래, 아, 아이씨. 방금 빨나나 먹었어요. 저런 거 아닙니다. 저거 아, 비페 아, 시원하겠다.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어, 돌아봤다 조금 쉬려고 합니다 <놀람> 다했어? 물에서 나오는 걸 못봤네 <놀람> <놀람> 어, 어, 운동되네요 이쪽엔 정어리가 많고 있... 단어가 많아요. <웃음> 바다 남자. 현재 아 3시 반. 이제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다 이제 장 보러 갈 거예요. t h 포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이 u t h 40에. you. Thank you. Thank you. t 습니다 k you. Thank 안녕하십니까. 집에 들렸다가 바로 지금 장보러 갑니다.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아살라 시장이라고 있어요. 아살라. 예. 네. 응, 싸다고 살라, 아살라가 아니고, 어, 이름이 아살라예요 갑니다. 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버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쓰레기, 밥에서 쓰레기 버리는 법. 여러분 지금 저쪽에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지금. 얘들이 쓰레기통 안에 있는 종이를 먹어요, 종이를. 조금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아, 씨. 야, 야, 야. 좀, 좀 버리자. 야, 야, 야. 야. 야, 자. 으흐. 어휴. 아이고, 막네 염소가. 염소가 막 달라드네, 막. 아이고, 안 무서워요. 염소니까. 저 여기, 어, 정교 문방구. 문방구에서 복사를 합니다. 여권 복사. 문방구. 이런 느낌. 오케이, 땡큐. 샴푸를 사러 약국에 갑니다. 가자. 응, 음, 약국이에요. 샴푸 35파운드 여기서 과일이나 야채를 삽니다 그래서 는 복숭아를 살거예요 마늘 마늘도 사야되는데 마늘이 여기 있네 복숭아 삽니다 마늘 1 k g 어떻게 사노? 1kg. 안녕하세요. 쌍, 더, 쌍, 더, 쌍, 더, 쌍. 한국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s your n a ا س م ك ا س م 아 اسمكِ اسمكِ. Unbi. u n ا س م ع ل 1kg 30 파운드. 마늘 요만큼의 10 파운드. 자, 이제, 망고. 망고 사러 갑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과일집입니다. 여기는 추로 계산을 합니다. 추로 무게를 재요. 망고 베이베. 하나 잘했습니다. 망고가 아니어서. 오. 하 아, 여긴 저는가자두오는 슈퍼입니다. 뭐 스파파티티 우유, 주주이런거다이런거다이친사요아니다이고구만이 친구는 8퍼입니이이 친구는 슈요입니이다 이 h 생 n 구 you 아, 그래. 쉬고 있네. 다 만들었습니다. 오이무침. 다합에서 김치를 대신하고 있는 오이무침입니다. 다합에서 세 번째 만든 오이무침입니다. 파셰? 오 예스. 오늘 메뉴는 뭡니까? 아래요 오래요 레오, 레오. <웃음> 감사합니다 다에실요 네, 지금 아는 형님 집에 가서 식재료 받아올겁니다 밤이에요 술사러 갑니다 아. 어 좋으세요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